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10시 28분 제 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 들고 왔네요. <웃음>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캠으로 많이 찍었어가지고 들려 음, 막상 들고 가는 건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볼게. 어, 오늘은 일단, 전에, 늘 하듯이, 일단 아침 때부터 얘기를 해볼게. 어, 아침에, 일단은, 음, 어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내가 연습실을 막 돌아보고, 아침밥 먹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 무용 수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업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애들이 텐션이 좀 많이 다운돼 있고 되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보였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다좀 살아서 막상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되게 많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빠질 수 없는? 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어 그런데 힘든 거는 또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이 어떻게 해야 이제 모두 다 기분 좋게 이제 좋은 텐션과 좋은 마음가짐을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본 애들 지켜보기도 하고 좀 깨우면서 좀어좀 어, 좀 연습하자 하면서 좀 장난스러운데 좀, 좀 친근한, 최대한 친근하게 말투를 이렇게 하면서 좀 벅두다 주려고 했던 게좀큰것 같아. 내가 항상 방송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 비춰졌을 수도 있,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어, 좀 그냥 24시간? 내가 좀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것같아 팀에서. 모두 다 나한테도 그런 역할 위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의도해가지고, 좀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와 그런 어, 텐션을 좀 높이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좀그 요즘은 더군다나 방송을 이제 쉬고 있는 타임이고 더군다나 방송만큼 할게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애들이 기, 기운도 빠지고 뭔가가 앞으로의 그 어, 앞날들에 대한 걱정들과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모두의 힘이 돼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요 많이 되는것 같고 음, 일단 결론은 모두 앞에서 나도 좀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지만 모두 앞에서는 좀 기운 차고 모두에게 내가 에너지를 되게 넘쳐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려는 게 나는 가장 좋을 것 같아. 내가 받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힘들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 뭐나 내가 조금 그렇게 더 조금이지만 더 그렇게 힘을 쓴다고 해서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나는 그걸로 되게 만족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웃음> 내일부터 그래서 더욱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그럴 때마다 좀 근처에서 뭐 힘을 받는 듯한 느낌 사람들그 느낌이 들어서 음, 충분히 가치 있는 고생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사실상 뭐 큰, 그렇게 큰 고생 같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전체적으로 내가 하이텐션에 있으면 되는, 거, 되는 거니까 아, 전부 다 기운 좀차렸으면 좋겠고 방송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컨디션 회복과 실력 향상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를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더 좋은 모습과 재밌고, 이쁘고, 멋있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내 생각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아, 일단 뭐 남은 멤버들이 이걸 f a 보보 될지 지안보될지지모모르지지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모두 힘든 거 알고 다 이해하, 이해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것, 목표를 갖고 이곳에 다 같이 모인 거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팀이 되주, 되어줬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도 엄청 잘하고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아끼는 동료들이니까 우리 모두 파이팅 해가지고 어떤 고비가 있더라도 재밌고 강하게 넘겼으면 좋겠다. 화이팅!